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해볼건데요.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을 할게요. 유산소 운동은 네 가지 동작으로 20번씩 준비. 시. 작. 오른쪽 다리 앞으로 먼저. 하나. 반대쪽. 번갈아가면서, 이번엔 다리를 앞으로. 이번에는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마지막 깽깽이 두 번씩 점프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는 발바닥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아령으로 하지 않고 야구공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보자들은 아령으로 하시고 그게 익숙해지신 분만 야구공으로 따라해볼게요. 야구공 위에 이렇게 서시고 서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만 문질러볼게요. 아령보다 조금 더 아파요. 반대쪽. 이번에는 기대가지고 앞뒤로 밀어주세요. 야구공으로 하실 때는 벽이나 뭐 선반이나 책상을 꼭 짚고 하셔야 돼요. 천천히 원위치 해주시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벽이나 책상이나 이런 발을 이용해서 쭉 앞쪽으로 무릎이 발가락보다는 앞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뒤쪽에 뒤꿈치가 꽉 붙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리 벌리는 어깨 두배 정도로 넉넉하게 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띄었다가 이렇게 바운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 유지하실 때는 무릎을 쭉 펴가지고 뒤꿈치가 다 붙도록 해주시고 다리는 뒤쪽으로 밀고 무릎은 앞쪽으로 밀게요.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중립으로 놔주시고요. 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다 발끝하고 사선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쭉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그래서 오금이랑 종아리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 바꿔볼게요. 반대쪽 바꾸셔가지고 다시 한번 무릎은 앞쪽으로 뒤꿈치는 뒤로 바운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 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유지. 그래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자세를 만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은 엘보소프트를 해주셔도 돼요. 유지. 무릎이 못 가면 안 되고 무릎이 조금 더 앞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유지. 뒤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천천히 심호흡 두번더 할게요 하나 둘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잘안 늘어나시는 분들은 한번더 세트로 해주세요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오늘 이제 근력운동 본운동으로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다리를 턴 아웃 하셔가지고, 턴 아웃 하신 각도가 90도가 되게끔 만들어주시고요. 만드신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립으로 만들어주세요. 중립 만들어서 배꼽하고 여기 엉덩이에 힘을 꽉줘주시고 키를 세우셔가지고, 길게 늘려주세요. 그리고 겨드랑이 밑에는 힘을 딱 주셔가지고, 날개뼈를 내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동작은 굉장히 쉬워요. 다리를 다 붙이신 상태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힘을 빼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뒤꿈치 그렇죠? 천천히 그래서 뒤꿈치 들어 올리실 때는 몸 웨이트가 앞으로 실어서 가시면 안 되고 뒤쪽으로 살짝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일직선으로 그대로 올라오셔야 돼요. 다가 있으시면 발을 잡고 운동을 오늘은 해주시고 아니면 책상을 잡고 하시거나 벽을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20번 한번 해볼게요. 뒤꿈치 올렸다가 다운 둘 다운 셋 다운 몸이 앞으로 밀리면 안 되고 넷 수직으로 될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도록 다섯 뒤꿈치 무릎 엉덩이 다 내전근 다 조여주세요.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도중에 두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여주셔야 돼요.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엉덩이서 에 조여주시고 스물, 이번 홀딩 한번 해볼게요.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이번에는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가지고 턴 아웃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요.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앉아서 척추가 일직선으로 내려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앉아주시고 다시 업. 그래서 앉으실 때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신다던가 아니면은 반대로 상체가 너무 뒤로 왔다던가 하시면 안되고 쭉 해서 이 뒤꿈치와 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까지 연결해서 그 힘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다시 구부렸다가 수직으로 그대로 업. 그래서 발바닥은 바닥을 다 붙이신 상태. 이것도 한번 2 0번 해볼까요? 하나 업. 무릎은 계속 벌리고 계셔야 돼요.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발을 잡고 하거나 책상을 잡고 하실 때는 꽉 잡아서 매달리는 게 아니고 넘어지지 않게 지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 더, 하나, 둘, 충분히 앉아주시고, 셋, 넷, 마지막 다섯, 그대로,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다리를 더 많이 벌려서, 그래서 어깨 넓이 한두배 정도로 벌려주세요. 충분히, 그턴 아웃은 계속 45도 유지한 상태 이 상태에서 예전에 스쿼트 한번 가르쳐드렸는데 그대로 앉아주세요. 앉아주시면 유연성이 이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허벅지 안쪽이 굉장히 많이 당기실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골반을 먼저 풀어주고 운동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이 무릎을 다피셔도 되고 반만 피셔도 돼요. 그래서 골반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야. 쭉 골반을 쭉 잡아당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리를 다피고 구부리는 게 아니고 골반을 얘를 쭉 스트레칭 옆으로 다시 다시 그래서 약간 바이킹 타듯이 좌우로 끝까지 스트레칭 해주셨다가 이쪽 끝까지 골반을 쭉 늘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골반에 관련된 근육을 먼저 풀어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10번 더 해볼게요. 하나 쭉둘쭉셋넷 후. 다섯 내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앉았다가 그러면 아까보다 앉는 게좀더 수월해졌어요 다시 천천히 원위치 둘 다시 앉아볼게요 앉으실 때는 척추가 바닥하고 수직인 상태로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시거나 가슴이 앞에 나오신 상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직선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업 무릎도 최대한 벌려주셔야 돼요. 다시 쭉 앉았다가 바닥하고 다리는 수평으로 다시 충분히 앉아주세요. 넷 가슴 펴시고 다섯 쭉 여섯, 들이마시고 내쉴 때 양쪽 발바닥을 밀면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내장근 회원부 조이면서 올라올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동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열이고, 한쪽 무릎이 먼저 펴지고, 반대쪽 펴지면 안 되고, 동시에, 무릎을, 허벅지에 힘을 동시에 주셔가지고, 마지막, 숨을. 이번에는 자세를 낮춰주신 상태에서 유지 10초. 하나, 둘, 버티고, 셋, 넷, 호흡하시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한번더 해볼게요. 다시. 앉아서, 하나, 가슴 펴주시고, 둘, 발바닥 밀어, 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멀지 허벅지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불타오르죠? 골반 주변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바운싱을 해볼게요 아까 그 자세 다시 한번 앉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한 10cm 정도 튕겨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 16, 17, 18, 19, 숨.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런지 자세로 바꿔서 앞쪽 다리, 왼쪽 다리를 앞에 두시고 오른쪽 다리 뒤에 골반 넓이 두 배로 해주시고 천천히 구부려보세요. 구부리면 이쪽 다리도 바닥이랑 수직으로 몸 유연성이 충분히 늘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부려서 발목을 들어 올리고 얘를 구부려서 일직선으로 될수 있으면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던가 하시면 은 효과도 없고 운동 동작하실 때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앞를 늘리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쪽으로 살짝 당긴다 생각하시고 배 집어넣으시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도 20번. 하나, 둘, 셋, 넷, 골반 틀어지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에서 바운싱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드시겠지만 홀딩 하나, 둘, 유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 하셨어요 힘든 동작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다리 골반 넓이 두 배로 벌려주시고 다리는 평행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서 각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어? 11자 다시 업 무릎이 바닥에 다을랑말랑하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이 상태에서 버티기, 이 상태에서 바운싱 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티기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어, 여기 엄청 힘들죠. 아, 이제 마지막 마무리 스트레칭 하시고 마칠게요. 다리를 넓게, 턴 아웃, 어깨 넓이 두 배로 턴 아웃 해주시고, 옆으로 런지를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정면을 보게끔 해주시고, 여기 잡아주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무릎 구부리면서 옆으로 스트레칭. 다시 들이마시고, 발바닥은 바닥 다 밀고, 둘. 다시 들이마시고, 셋 천천히 호흡 한번더 천천히 원위치 반대 방향 바꿔서 턴 아웃 해주시고 어깨 넓이 두배 들이 하시고 무릎 구부리면서 옆으로 스트레칭 다시 들이 하시고둘 다시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셋 유지 한번더 호흡 천천히 원위치 오늘 여기까지 하체 운동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하체가 근력이 생기시면서 약간 뻐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은 우리가 폼롤러로 마사지 금방 마사지 했던 거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거와 하체 스트레칭을 꼭하셔야지 다리가 두껍고 무거워지지 않고 슬림하고 가벼워지면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